안녕 아니 지금 <웃음> 지금 백숙이한테 전화를 걸 거예요 백숙이가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근데 백숙이 이렇게 공식 오피셜한 채널이 없잖아요 그래서 백숙이가 할 말이 많아서 제가 바로 전화를 걸까 합니다 <웃음> 어? 안 어, 받아? 백숙아 안 받는 <웃음> 백수가 지금 방송 켰고 스피커폰이야. 어, 어, 어 네. <웃음> 너가 어, 할 말이, 아, 할 말이 어. 있잖아. 네, 맞습니다. 어떤 할 말이 있어? 아, 여러분, 저번 죄송합니다. 특히 너무 늦 네. 생각 여러분, 또, 저희, 지 언니의 커브를 보러 주신 많은 분들과, 그리고, 피아니스지의분들과니다 <웃음> <웃음> 아예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. 아니 윤준현 씨가 왜 윤준혁 씨가 되는 거예요. 자꾸 그렇게 되더라고요. 어 제가 사실 난독증이 있어요. 난독증이 <웃음> 있다고요? 갑자기? <웃음> 사실 네. 우선은 긁으면 되는데, 부하면 네. 되는데 사실 정말 죄송합니다. 이거 <웃음> <우선은 없는데. 웃음> 윤준현 씨를 부를 때 준현 씨라고 안 하고 준피라고 불러요. 준현 피아노 이래서 준피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제 백숙 씨가 이렇게 풀네임을 좀잘 몰랐던 거죠. 아무튼 해명 끝났나요? 어 아니요. 다시 한번해송하다고 <웃음>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<웃음> 다음에 올라갈 커버곡에는 꼭 윤준현 씨로 꼭 표기를 해서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편하게. 끝난 거죠? 아 여러분, 정말 죄송하고요. <웃음> 그만 죄송해. <웃음> 네. 알겠어요. 이제 끊도록 하죠. 여러분, 정말 죄송해요. 정말 죄송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만 그만 질척거려요. 끊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안녕, 끊어. 오늘 이제 수기가 이렇게 깜찍한 실수를 해준 덕분에 이렇게 또 실시간으로 여러분이랑 함께 소통을 할수 있게 됐잖아요 이건 참 좋은 일이다 그쵸 아니, 너무 귀여운 거야 안 그래도 이걸 아 이걸 영상을 내리고 다시 올릴까 이랬는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중간중간 아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지? 라고 재밌어 해주실 것 같아서 우리 팬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설명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, 아무튼 백숙기가 아까부터 계속 아저 괜찮을까요? 아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보시게 될 텐데 아, 아 그냥 지금이라도 빨리 내리는 것이 이래서 안돼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감상 중인데 내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<웃음> 지금 이렇게 실시간 라이브를 하게 된 것이죠! 이게 뭐산내이고